오, 이석, 조심해. 야. 겠다 내려갈게요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지니다 지금, 저 지금, 지금, 저 지금, 저지지 얼마 솔직히 제 우스 자랑하려고 방송 했냐고요? 당연하지. <웃음> <웃음> 당연한 거 아니야? 유튜브 방내야지 자랑해야지. 자랑해야지. 살만하지중장거겠네 <웃음> <웃음> 야투 이다 야투까지. 엔조틱 방어구에 야투까지. 이거 두 번째 나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웃음> 잘합니다. 네. 네 갑니다. 보험별우 와씨. 보험 얼마 나요? 아씨 <웃음> 18만 원인데요? 최대 보상 52만. 야 이거 미친. <웃음> 아님 <스님>. 거짓 <거짓이야? 웃음> 털터리되는데 <빈털털이> <웃음> 아씨. 괜찮아. 괜찮아 다 맞춰 있어. 인정? 인정이야네요. 여러분들. 다보지 있잖아. 이거, 이거 질러야지. 뭐, 이름 뭐, 어때? 가자, 가자. 렛츠고! 너 받고. 이러면 57만원 받는다. 아, 괜찮아, 괜찮아. 네. 어떻게든 어차피, 벤 당하면 돈을 돌려받는데요, 오히려. 아. 필리티 앞에 더 버는 사람 많대, 지금. 그랬어요. 제가... 우와, 졸라 이뻐. 우와. <웃음> 근데 이거, 뭐야, 정조준이 안 되네요? 크로스웨어가 없어. 그냥. 하나 죽어도 해가죽는력 나요 진짜 이거 지금 아니 속도 개 느린데 이거 중학인 중학이에왜 너무 느린데 이거 이이 <놀라> 지금 일단 안 쓸게요. 소리 개큰 거다서. A few moments later. 바로 갈게요. 어 있어? 와 나이스 미쳤다 이거 유튜브가 나이스. 태훈 대고 방향. 오케이 가까웠어요? 이거 그거... 이쪽 뭐냐, 저희 맞던 길 반대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애들. 하긴. 비민가 쪽이요? 아, 비민가쪽먹어야 돼. 왜안 올라가지냐? 왜안 올라가지냐? 에드버켓, 소리? 아던가? 에드버 그 저예요? 우리 안 썼어, 에드버켓. 아, 형한테 저 총. 아, 하긴, 하긴. 안 좀, 안 좀. 바로 진입 준비할게요, 그냥 일단 소리하고 오시니까. 아 저기 오면은 후방 처리하고 가죠. 예전처럼. 네. 나이스. 도돌라 뚫렸어. 진입할게요. 어. 네네. 해야지. 네. 들어가셔도 될것 같아요. 응, 확인. 봐주려고 지금 올라와서. 가자. 댄스 있게. 오케케이 Let's go. 파이팅 파이팅 i 이 h t 이 i g h t Okay. o 게요 제가 k a y o 게요 y 이 k a y Okay. Okay. o 다 a y o k 면 y o k 겠네 오, 겠네 푸시메. 조심해야겠다. 으아. 으아. 겠아으 제우스가 아 쓸게요. 아으 씁니다. 으아. 으 사람 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내려와요. 오케한팀 왔어요. 오케이. 나 괜찮은데. 팀녹아 버리는데요? 내려와요 내려와. 클리어했어. 이데 예. 네. 여기서 잡고 가도. 서 내려갈게요 저. 응. 네. 한팀가스탄진네 사갑이었어요. 해머. 해머 올지? 네. 아니요. 아도네. 해머. 네. 없어요. 네. 그 누려볼게요. 막. 좀 이쪽으로. 저 이거 상어리 체킹해요 네. 좋더라. 건너와. 형이 여기서 끝까지 테니까 너, 너 때리거 아니고. 겁나, 겁나, 아빠, 저까지, 오케이? 4월에 한 번, 어떻게든, 언더폰까지 바로 싸볼게숨다 싸울게. 1, 4. 네, 네 와아니저몇대 싸우실래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 위험, 해 너무 위험, 너무. 나에나도이 녀석은 나고 내가 된너죽일것같아 내가 절제 못제보같아너 진짜 죽어안어안 죽어 돼, 이건 안 이거 안될 버터. 버터. 거. 터 버터. 버터. 버어버어 버터. 버터. 버터. 버터. 버터. 버터. 버터. 버터. 버터. 버터. 버 잡아놨어. 이쪽으로 올라오셔야 돼. 아, 전부야. 천천히. 어, 어, 뭐야, 뭐야. 왜, 왜 맞아, 이게. 도대트 뭐예요, 근데? 대박킥. 수기 두개는 더 있네 오케이 떨어뜨릴게요 따라. 와우 와 아, 너무 좋은데요? <웃음> 이거 너무 좋은데? 아 근데 이거 진짜 말일로트라이기 있는데 쏘는 맛은 지려요 쟤꺼야? 쟤꺼야 쟤꺼가 못쟤 겠어 야투했지? 여태까지. 와, 야투인데 티거 없어. 와 신기해. 너무 잘 보이는데요? 야투? 오. 아, 여태까지 야투 끼고 있었는데. 아야. 아, 됐어? 자둘셋 아, 고우 렛츠 고 라라라라 안녕 와우 제우스도 헤비를 못 녹이네 녹기는 하나, 놓긴 해, 놓긴 해, 놓긴 하네. 근데 제 옷으로도 헤비를 받기가 생각보다 더그렇더야 돼. 그냥 그냥 버텼지만 돼. 버텨만. 데미지 드에놓았더 됐어요. 놀래 맞네. 이거 방법 있어.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너, 잖아이 너, 너, 하고 이거는 너, 하더라고우리 너, 송 너, 너, 너, 너, 소염기 뺐는데 어우리소풍이 있네 이렇게 와 아까 한테나눠줬 지금 오 <웃음> 아, 타이밍이타이밍이제 내려왔습니다. 알파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어그로 떠나서 딜로좀 맞을 수 있어? 저 제가 한번 가견볼게 이거. 몰라셨는데라셨는데 이거 나 오, 아, 라 어, 맞망 안녕 알파야, 내가 안 오는데 대이안 온대. 오냐? 축사, 축사 얼마나 됐는데? 비었네. 그러니까 안오 천천히 오네 약간... 그냥 이비던 <웃음> <웃음> <웃음> 다비어호호호되는것 봐, 우와. 안녕? 어! 나도 린다 쟤. 내가 아프긴 하가보 내가 아프긴 한가 봐요. 한번때리고 어려워 아왜 나야 감옥 스포됐어요 맞춤 네. 조이미진어나뭐 맞은거지? 왜 이렇게 아프냐? 사람 잡아야 되는데 이거. 점점 욕심이 커진다. <웃음> 끝. <웃음> 심장 나오고요. 신나 보세요, 가제님 이거 내 그런 애들 원치를 만들 수있을네 바로라. 그 그렇지. 가지 그렇지. 지다그그다그지 사운들아 <웃음> 미친 때 와요. 어,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나이스. 아니 우리 잘됐어 잘됐어 잘됐어 오히려 잘됐어. 아 오히려 잘됐어. 그래? 나 아니야. 에 중국 중국인이야. 아, 중국인이야. 괜찮아. 아니 잘됐어요 오히려 잘됐어요 오히려 좋아. 다시 돌려받아. 그래. 골뱅이.